주식으로 돈 벌기 너무 쉽네요. 그냥 매수 후 가만히 기다리면 올라가네요. 5달째인데 누적 수익이 220%가 넘어가요. 가격 살때 사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수익 내주네요. 최근에 매수한 게 홀딩한 지 3일 정도 됐는데 매일 종가만 확인합니다. 3주 전쯤에 주식 매수해놓고 신경 껐습니다. 20% 수익 내고 나왔지요. 2주 전쯤에도 매수했는데 일주일 내내 계좌에 파란 불이다가 적당히 10%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가만 놔두니 지가 알아서 오르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식이란 게 정말 100% 수익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싸다고 샀는데 내가 사니 역시나 더 떨어지더군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가 떨어지겠다는데 이건 내 실력도 아니고 테크닉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심해서 오늘 종가 한번 봤는데 또 내평단보다 훨씬 올라가 있네요. 오늘 종가보니 이번주는 쭉 홀딩입니다. 걍 신경끄다가 이번주 토요일날 또 종가 확인해볼 뿐입니다. 고점에서 못 팔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우지수가꼬라박든말든내알바 네, 아닙니다. 결국에 10% 먹냐 15% 먹냐 더 먹냐 덜 먹냐 그 차이일 뿐 결국에 먹는건 똑같은데 뭔 걱정입니까? 저는 저녁에 종가만 확인하죠. 주식 하루종일 하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합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무조건 수익 낼수 있는데 말이죠. 한달 20% 수익에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인가? 주식을 처음으로 할 때에는 주식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고 그랬는데 다 부질없습니다. 다우지수니 경기 상황이니 다 필요 없습니다. 의미 없는 정보 공유에 불과하죠. 그저 주가의 흐름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대세 상승이니 하락이니 일주일 단기 투자자인 저에겐 다 의미 없는 말들일 뿐입니다. 주식에서 수익 많이 내시는 분들 대단한 기술이라도 있는 줄 알았네요. 님들아 스스로를 포장하지 마세요. 수익 내는 거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격 오를 때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에서 수익 내기 위해 필요한 건 테크닉도 아니고 정보도 아닌 그냥 투자에 임하는 마음가짐일 뿐입니다. 주식을 시작했으면 그저 오르락내리락하는 주가 흐름에 몸을 맡기고 때를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조금 하락한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결국 무릎에서 사서 바닥에서 파는 꼴밖에 안됩니다 어째서 아직도 모르는 지요 주식에서 수익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화려한 테크닉이 아니라 주식의 이마는 절제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에 우리가 다니는 길이 딱 그렇습니다 오르막 뒤엔 반드시 내르막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어디까지 이어질진 모르지만 그 뒤엔 반드시 내르막길이 있습니다. 바르면 가파를수록 내르막도 가파르고 또한 깁니다. 반대로 내르막 뒤엔 반드시 오르막이 옵니다. 어디가 내르막의 끝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르막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오르막도 가파릅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폭락한 게 아닙니다. 너무 급한 오르막의 효율증으로 다시 내르막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거품이 빠지고 있을 뿐이지요. 이 내르막의 끝이 어딘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내르막이 끝을 지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슬슬 페달질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르막을 힘차게 올라가기 위해서요. 내르막에서 페달질 힘차게 해놓고 내르막에서 이제 오르막으로 바뀌려는 순간에 손실보고 하차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식을 부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주식에 애초에 고수가 어딨고 하수가 어딨습니까? 사고 파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만 주식에선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지? 물건 하나 살땐 100원이라도 싸게 살려는 사람들이 말이야. 하여튼 주식은 정말 돈 벌기 쉬운 것 같네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주식으로 전업한다는 분들입니다. 그냥 놀고 싶어서 전업하는 건가요? 사고 파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일초면 끝나는데 하루 종일 뭐 하려고 전업하시나요?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천성이 게을러서 그런 게지. 단타로 꾸준히 수익 내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력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하루종일 모니터 보면서 페인짓 할수 있다는 것에 놀랄 뿐입니다. 그렇게 안해도 한 달에 20에서 30% 수익은 그냥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수익 내려고 단타 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하루 10분으로 월 25% 수익을 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저녁도 맛있게 먹었고 배도 부르겠다. 심심해서 제가 사놓은 주식 종 가나 확인해봤습니다. 저번 주엔 손실이었는데 오늘 12% 수익 중이네요. 일주일 정도 홀팅했는데 내일 기회보고 슬슬 팔아야겠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하루 10분으로 월 25% 수익 냅니다. 저는 주식 잘 모릅니다. 하지만 크게 수익 못 내더라도 최소한 손실 안볼 자신은 있습니다. 주위에선 그럽니다. 내가 주식할 때가 장이 좋아서거나 또는 타이밍이 좋았다 등등.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매수한 종목 중 어떤 건 며칠 만에 마이너스 30%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매도할 땐 20%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주식에서 수익 내는 방법은 참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저 주가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저는 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매수합니다 아마 초보 개미들이 대부분 가격 하락할 때 매수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산 후에 더 하락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제가 매수한 모든 종목이 제가 사면 더 떨어지더군요 다른 초보 개미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결국 손실보고 매도하고 손실은 계속 커져가는 그런 패턴인 듯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있듯이 가격 하락할 때 매수하는 제 방법은 제가 매수한 후에 더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차피 주식 잘 모르는 제가 최저 바닥에서 잡는 건불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매수하고 그저 들고 가는 겁니다. 믿고 들고 가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믿을 만한 대형주나 우량주 투자를 합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디쯤이 단기 바닥인지 볼 줄은 압니다. 그것 말고는 제가 주식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별로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알아도 손실 보는 주식이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요. 오늘 증시 오른 것왜 오른지 전 모르겠습니다. 지가 오르겠다는데 내가 말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증시 내릴 땐또왜 내리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지가 내리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사면 더 떨어지는 이유도 전 모르겠습니다. 지가 떨어지겠다는데 제가 테크닉으로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파도에 몸을 맡기고 값싸고 싱싱한 우량주 사서 며칠 들고 가다가 적당히 수익 나면 파는 겁니다. 주식에선 딱세가지만 안하면 됩니다. 대출, 개잡주 투자, 초단타 매매. 아직도 월 25%가 성에 안차서 초단타 치고 있는 제 친구도. 처음에는 수익을 많이 내더니 최근 들어 많이 잃었는지 슬슬 저에게 조언을 구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언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냥 주식할 때는 수익률보단 시간에 투자하라고요. 주식에 얽매여 인생을 살지 말라고요. 주식하는 시간을 줄이라고요. 그냥 세워라 내어라 그러려니 하라고요 주식 사고 파는 거 귀찮지도 않냐고요. 그냥 싼 가격에 잘 샀으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가격 더 떨어지면 나보다 더싼 가격에 산 사람이 있어서 배 아파 죽겠지요. 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자신이 한심스러우시죠? 왜 그렇게 돈에 노예가 되어서 삽니까?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그거 좀 내릴 수도 있고 내릴 때 있으면 오를 때도 있는 건데 뭘 그리 초조해 합니까? 뭐가 그리 초조해서 하루종일 HTS 보면서 페인짓 합니까? 최바닥에서 못잡으면 짜증나나요? 최고점에서 못팔면 두통이라도 생기시는지요? 최고점에서 못팔아도 됩니다. 최저점에서 못사도 됩니다. 그냥 놔두세요. 지가 알아서 갈길 갑니다. 왜 우량주에 투자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량주들 반토막 났다고? 우량주나 개잡주나 똑같다고 하지만 오량주는 결국은 다 자기 갈길갈 갈 겁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지금은 모를 테지요. 지나고 나서 지금의 차트가 역사가 된다면 그땐 알 겁니다. 아 그때가 매수하고 묻어둘 때였구나라는 것을요. 그냥 값싸고 싱싱한 오량주 여유돈으로 싸게 샀다면 그냥 주식은 신경 끄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잘해주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그렇다가 저녁에 또는 가끔씩 생각나면 계좌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주식하는 거고 이게 진짜 즐겁게 사는 방법이지요 주식 좀 떨어져도 됩니다 나보다 더싼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어도 됩니다 15% 먹을 걸 10%만 먹어도 됩니다 그저 자기 삶에 충실히 살아가면 주식은 그에 비례해서 반드시 보답해 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